이거는 코로로가 하는 코로로, 코로 로 코로 숨 쉬자 코로로입니다 이거는 비강 확장기입니다 이거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요 어, 일반적인 비강 확장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에 딱 걸려서 이 실리콘의 힘이 이 안에 소료혈까지 자극하면서도 빠지지 않게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안으로 쑥 집어들면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위치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부드러운 이 실리콘의 탄력으로 비강 내부를 넓혀줘서 여기가 쫙 벌어지면서 호흡량이 늘어납니다. 이게 약 10에서 30% 정도가 확장되는 것으로, 어 이, 이비누과에서 측정을 해봤거든요. 그러면 10%만 확장돼도 호흡량은 30%가 늘어납니다. 그러면 호흡량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. 가장 특징적으로는 숨이 편안해진다. 코골이 소리가 줄어든다. 따라서 입벌림을 방지할 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. 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바로 비강 확장기. 코로나입니다.